하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저채시입니다 오늘은 짜잔 예쁘지 않나요? 모두가 좋아하시는 포켓몬스터입니다 저는 포켓몬스터 방켓몬 반대 그렇습니다 소드쉴드 저는 소드를 샀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흑우 흑우린제 친구 이브이가 있습니다 이브이 뿌이 약간 예고편처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우리 귀여운 EV 친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몬스터볼 몬스터볼이 쌓이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몬스터볼이 떨어진다 와, 쏟아졌어 약간 젠가 같아요 보드게임 있잖아요 젠다 젤가인가? 초록색 옷이 루이지냐고요? 루이지? 루이지? 아 그러네요 루이지는 이름을 순간 까먹었는데요. 슈퍼 마리오, 전 마리오만 좋아한단 마리오 이상해플, 이상해플 귀엽죠. 메리프파에요, 전용파에요 저는 메리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양, 오, 불의 상징인 의자몽, 저는 야차모도 좋아합니다. 지우가 좀 잊혀질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래 항상 시리즈마다 지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지우가 안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양으로 커 커여요? 포켓몬스터 보고 싶다 어 알이다 알 저거 그건데 포켓몬고 할때 나오는 알깨기 항상 그래요 저 알을 깼을 때 무슨 포켓몬이 나올까? 그게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토게피가 나오면 좋겠다. 토게토게 삐, 삐? 따라하기 어렵네요. 알까기도 하는 하나린. 알까기 어렵습니다. 많이 걸어야 알이 까지더라고요. 요시의 알? 요시? 일본어로 좋아 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요시가 뭐였더라? 아, 슈퍼마리오 그 공룡. 아, 요시. 아, 그거 말하는 거구나. 저 쿠퍼는 아는데. 는데 요시야 요 미안해 내가 마리오를 잘 모른단 말이오 저는 그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그 슈퍼마리오 게임에 보면은 그 공주님 에? 쿠파 국밥? 이름이 국밥이라고요? 국밥만 아는 한아네 맞아요 피치였다 피치 피치 공주님 피치 좋아합니다 마리오 개그 2스텍 저 지금 보이세요 모자 쓴거 보이세요? 되게 모자 잠깐 맥도날드 알바생 같다 알바해야 될것 같아요 손님 여기 불고기버거 나왔습니다 몇백번 손님 라이스버거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롯데리아에서 라이스버거 사드세요 근데 징어버거 지, 징어버거였나? 뭐였지? 오징어버거 그것도 맛있 어? 이브이가 다시 나타났어 이브이 요즘에 먹방중에서 쯔향님이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만큼 먹었,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포켓몬 주문했던 게 와서 다음 주부터는 할것 같아요. 슉, 수컷인가, 암컷인가. 이브이는 귀여운데, 그러고 보니까 피카츄는 꼬리가 하트로 되어 있으면 여자아이고, 꼬리가 그냥 번개꼬리면 남자아이라던데, 맞나요? 이브이는 약간 그런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우리 모아님 모아티콘이다. 나무지기 보고싶다 나무지기 되게 귀여운데 야참호도 귀여워요 뿅아리 차봉! 이러는 아이였던거 같은데 이상의 풀이다 이상의 풀 어? 이상의 꽃인가? 아닌데 이상의 풀 같은데 응 음, 이상의 풀이다 저거는 이상의 꽃은 이상의 꽃을 활짝 피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안경린이 그렇게 예뻐요? 오 생각보다 안경린이 되게 오 많이 좋아하시네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악경님 등장 에헴 스마트해 보여요 와 선생님 주피 썬더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터를 제일 좋아하긴 했어요 주피 썬더도 멋있긴 한데 물론 샤미드도 멋있, 멋있지만 부스터가 개인적으로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맞아 맞아 인형보니까 진화 되게 많던데 아 성능이 성능이 별로 없나요? 그래도 우리 이브이는 영원한 포켓몬스터의 마스코트가 아닐까요? 인형같은거 보면 이브이가 꼭있더라고요 많다 많다 이빠이 이빠이 하나린 인형 뽑고싶어요? 와 언젠가 하나린 인형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브이 이브이 인형은 있는데 이브 인형이랑 피카츄 인형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나와라 나와라 하나리 인형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다면 포켓몬처럼 인기 많고 싶다 그 뭐지? 가디 좋아합니다 순간 간디라고 말할 뻔했다 가디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치코리타 귀여워요 치코 치코 귀여워 빠방 빵, 빵, 빵, 빵, 빵.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후. 참, 포켓볼이 되게 귀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포켓몬고를 하다가 몬스터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포켓몬을못 잡았어요. 마스터볼이 100%. 그쵸? 확정 캐치. 아, 마스터볼 많았으면 좋겠다. 신데마스? 신데마스다냐? 여러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그거밖에없나냐좀더말해보라냐야야 아하! 묵한 말투같아! 어쩌다보니 어쩌다보니 그런 말투도 써봤고요 <웃음> 그런거 아니거든요 아니다냐난 그런것이 아니다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한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동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말에 <웃음> 아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럼 뱀파이어 할래요 뱀파이어 하면은 그쵸 전 사실 500살입니다 저는 흡혈귀였습니다자그 증거로 이런 검도 있다구요 이거 뱀파이어의 상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애교해달라고요강 다시 뽑아달라고요 자, 나의 소울. 나의 소드 나와라. 됐다, 나왔다. 자, 다음 나에게 덤빌자 누구냐? 나에게 덤벼보라. 타타카우. 다타까우. 타타카우다. 쇼부다요, 쇼부. 가나라즈. 카테르라고 해야 되나? 이겼다가 뭐더라 가나라즈. 반드시, 카스, 인가? 카, 카, 뭐였더라? 애니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 카츠구나! 강아라즈 카츠! 제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가쁜 일본어를 해봤는데, 저의 카츠동. 카츠동, 어떻게 맛있겠다. 카츠동. 카츠동이 아니라 우추동. 우추동은 어때요?